안녕하세요 골프피디입니다 천재 골퍼 리디아고 선수가 현대가 자제와 교제 중이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리디아고 선수를 참 좋아하는데요 리디아고 선수의 대회 소식이 아니라 이번에는 리디아고 선수의 개인적인 소식을 반갑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뉴질랜드 국적을 가지고 있는 리디아고 선수는 고보경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7년 4월 24일 생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났고 24살이 되었습니다. 학력은 파이너스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소속팀은 현재 PXG이고요. 데뷔 연도는 2013년도에 정식으로 LPGA에 입회했습니다. 수상 기록은 다양한데요 2021년도 LPGA 투어 트러스트 골프 위민스 스코티시 오픈에서 2위를 기록했고요 얼마 전에 마친 2021년 제32회 도쿄올림픽 여자 골프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메이저 대회 수상 경력을 보면요 ANA 인스퍼레이션 우승을 했고요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서 2위 US 여자 오픈 공동 3위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 공동 3위 또 2015년에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리디아고 선수인데요 2021년도 제3 2회 도쿄올림픽 뉴질랜드 여자 골프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경력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프로골프 선수로서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고 있는 리디아고 선수인데요 이러한 리디아고 선수가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 정준씨와 교제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준을 검색하면 탤런트 정준이 나오는데요 탤런트가 아니라 정태용 현대카드 부회장의 아들이 맞다고 합니다 리디아고와 정준은 97년생 동갑내기로 알려졌는데요 15일 재계에 따르면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알려질 정도로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네요 결혼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인데요 양가 부모님과 집안에서도 두 사람의 교제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6살이던 2003년에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리디아고는 테니스 선수 출신인 아버지 고길홍씨의 권유로 5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천재성을 보였고요 리디아고 가족이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이유 중에 하나도 골프 환경이 좋은데서 딸을 키워보자는 생각이 강했다고 라 합니다. 뉴질랜드 주니어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던 리디아고 선수인데요. 15세에 투어의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요. 17세에 세계랭킹 1위에 오르면서 골프천재소녀라는 이름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후에도 각종 대회를 휩쓸면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여자 골퍼로 성장했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대회에서 은메달을 땄었고요. 이번 도쿄 대회에서도 동메달을 뉴질랜드 골프 국가대표 선수 목에 걸었습니다. 현재 여자 골프 세계 랭킹 5위에 랭크되고 있습니다. 리디아고 선수는 2014년 10월 타임즈에서 선정한 2014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 25명 중에 한 명으로 뽑히기도 했었는데요. 타임지는아니카소렌스탐의 말을 인용해서 미디아고 선수가 한국과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주목을 받는 선수라고 평가하기도 를 했습니다. 116년 만에 골프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자 2016년 하계올림픽 여자골프에 참가해서 최종 10일 언더파를 기록하며 박인비 선수에 이어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리디아고 선수는 2016년 8월 리우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수확했지만 2017년에는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하지 못하는 부진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4월 30일 LPGA 투어 메디엘 챔피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LPGA 투어 통산 15승째 달성은 물론 21개월 만에 챔피언에 복귀했습니다. 2020년 학예올림픽에서는 넬리코다와 이나미 문네의 딜을 이어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리디아고 선수는 골프 실력뿐만 아니라 특유의 유머 덕분에 여러 국적 선수들과 두터운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골프 연습에 전부 쏟아붓다시피 하는 한국 선수들과는 달리 자유로운 뉴질랜드 환경에서 학교 수업과 골프 연습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즐길 수 있는 선수로 성장했다는 평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한국말을 잘하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많은 선수입니다. 한국 선수들과 한국말로 대화가 가능해서 한국 선수들과도 친하다고 합니다. 물론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서 영어 역시 잘하고요. 제주 출신인 부모와 친척들과도 소통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리디아고 선수와 함께 데이트하고 있는 정준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명문 클레오먼트 메케나 칼리지에서 철학과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정준씨는 97년생으로 리디아고와 동갑 나이고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분야를 사용자 경험에 적용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UX 컨설팅 에이전시 닐슨 노만 그룹에서 인터랙션 디자인 자격을 따고 요 현대 카드사에서 2018년 10월 결제 솔루션 관련 UX 담당 인턴으로도 일을 한바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광고 계열사인 이노션 미국 법인에서는 MZ세대가 자동차를 구매할 때 무엇을 고려하는지 살펴보는 프로젝트에도 참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정태영 부회장은 고 정경진 종로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정몽고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의 딸 정명희 현대카드 사장의 남편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는 처남 매형 사이가 되는 것이죠. 1960년생으로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MIT에서 경영학 석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태영 부회장은 최근 20년 동안 끊었던 골프를 지난해부터 다시 시작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골프는 효율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냉소적인 글을 여러 번 올렸었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갈 곳이 없어지고 노년에는 왕따를 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골프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라고 쓴 글이 보입니다. 또 현대카드는 카드사로서는 처음으로 자체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카드는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의 골프 연습장 아이언 앤드 우두를 오픈했는데요. 정태영 부회장은 페이스북에 현대카드가 골프 연습의 완성체를 만들었다 하며 골프계에서는 보지 못했던 쾌적한 시설에 프로 수준의 피팅, 레이저 가이드를 이용한 퍼팅 연습이 가능하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리디아 고 선수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활력을 얻고 있다 라고 하니 아주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프로 골퍼라고 하는 본업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는 리디아 고 선수.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니 다음 대회에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s o w a r t t h e e g o When do we start, you can learn to discover a million stars Here in the shadows, I know you're scared Take my hand together, we'll make a stand Wait, just admit that you're just a